No love, no love, no love, no love, no love, no e no e r e no love, 자기가 o 하다 n 믿어. 여기가 천 o 이된악 e n 은 지금 어 e no l o 내가 no e n l e n e e 꼭 항상 누군가는 돈을 잃어 사이코패스, 소시패스 그런 새끼들은 기업가 호스를 입어 마먹어돈 염마가 돈만 하지만 전부 버어 원하는 건 전부 돈 그래서 싸우는 콜바러 인권이 저쩌구 저쩌구 말해봤자 결국엔 돈 원하는 건 없고 나면 결국 다시 돌아가 여기 메커니즘은 돈 yeah. No l o v No 니가 uh, 뭘 믿던 그건 신이 아냐 니가 갔던 건 그건 뭐든 아냐 니가 할던건 완벽한 게아야 그냥 사랑도 그거 좋고 와냐 여기 계획된 생명이 있으면 어리 손으로 바륵 uh. 살아남으려고 싸우지 전부 라 여기서 바륵 바륵 흐릇떨어질 때 그때 그 느낌 알지 아 No n 원해 돈돈돈 No love, no love, no love in it 난 가끔 잘못 태어났단 생각을 해 여기에서 솔직히 사랑 난 그딴 거 없지 가끔 행복할 땐가 No love, y e a h n d e o r i e s p e c t 마 n o l o v e 마 n o j u s t i c e 마 e a r e d e v i l w e a r e d e v i l w e a r e d e v i l 원? <웃음> 그거 없잖아.